달님 달님 지금 제 소원이 들리시나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달에게 소원을 빌었답니다. 간절한 나의 소망 달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오늘 타로카드를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타로카드예요 타로카드는 절대적으로 어떤 소원을 마치 마법의 힘처럼 한 번에 이루어줄 수는 없지만 당신의 소원으로 향해 가기에 필요한 딱한 걸음 그한 걸음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길 어둡지 않도록 물을 밝혀드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추석선물로 어떤 리딩을 준비해 드릴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소원 이루어지도록 오늘 제가 리딩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간절하고 간절한 소망을 뽑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주세요. 누구도 나를 해방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힙시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간절한 나의 소망을 떠올려 보세요. 소망을 떠올리셨다면 먼저 여기에 있는 인형과 편지들을 보세요. 달에 사는 토끼들이 각각 다른 편지와 번호들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먼저 골라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이 토끼가 갖고 있던 번호는 5번이고요. 두 번째 토끼가 갖고 있던 번호는 2번 세 번째 토끼가 갖고 있던 번호는 1번 네 번째 토끼가 갖고 있던 번호는 3번 다섯 번째 토끼가 갖고 있던 번호가 4번입니다. 아래에 댓글이나 제 설명란을 보시면 타임코드가 적혀있어요. 그 타임코드를 누르시면 원하는 리딩으로 다시 한번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달의 토끼는 당신을 위해 어떤 것을 가져왔을까요? 저는 한 장의 카드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이 카드는요.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필요한 딱 2%를 채워주는 카드예요 때로는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약간 모자라서 그 소원에 다다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은 소원들은 많은 행운으로 이루어지곤 하지만 그 안에 나의 노력이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운이 약간 모자라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우니 제가 그 숨은 2%를 이 카드 추석선물로 열어드릴게요. 달에 달이 떴네요. 추석은 달의 기운이 강할 때 그런데 추석에 또다시 달의 카드가 떴어요. 지금 두려우신가요? 무엇이 무서우신가요?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내가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 어두워 보여요. 나는 그곳이 밝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길을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자꾸만 나쁜 것을 이렇게 크게 바라보고 있죠. 사실은 이렇게 작고 예쁜 검은 고양이인데 말이죠. 오늘 밤 다른요 더 이상 불안의 존재가 아니에요. 추석 다른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 당신이 가는 길, 어느 때보다 강한 달빛으로 바 앞을 밝혀주겠다고요. 불안일이 한 있거들랑 그것들을 잊어버리세요. 달이 당신을 앞으로 앞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밤뜬 달은, 그리고 추석 날뜬 달은 당신의 소원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더 이상 나는 다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달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겠다고 그리고 가는 길이 너무나 외로우면 자신이 함께 있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달의 카드를 뽑아볼게요. 주석 당신의 소원 이루어질까요?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이 카드는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검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내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나에 대한 불안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나 자신을 너무 나쁘게 그려내고 있어요. 내가 그려내는 나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이 그려내는 그림보다 훨씬 더 나쁘고 모지러요. 스스로에게 우리 그러지 말자고 해요. 당신의 소원은요. 내가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픈 마음을 계속 온누으로라고이 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하세요. 나의 감정을 내가 제대로 바라볼 때 당신의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신감을 가지라고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당신이 어쩌면 조금 여태까지 겪어왔던 불안들을 조금은 이미 걷어졌으니 그리고 어두웠던 길이 이제 달빛으로 어른어른 빛나게 되었으니 당신의 소원 꼭 이루어질 거예요 1번분 추석 잘 보내세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달의 기운이 강한 이때에 당신에게 달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딱 2%의 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당신에게 부족한 것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족한 그 2%를 지금 이 카드로 찾아드릴게요. 당신에게 부족한 건 어쩌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특출난 재능이 있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슴속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곤 하죠 그들이 가진 멋진 것들, 아름다운 것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세상에 충분히 있는 것이고 어떤 유니크한 재능은 아니에요 당신의 가슴 속에는 그런 재능이 깃들어 있다고 이 카드가 꿰 뚫어보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속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재능이 언젠가 이렇게 연기를 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믿음을 이칼드 심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모자란 것은 스스로의 재능에 대한 믿음이다. 당신의 재능은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둔자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은둔자의 불빛이 하늘로 닿을 수 있도록 이 연기가 멀리멀리 퍼져 멀리 당신의 향기를 온 세상이 알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준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 나의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아도 조금 지나면 스르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카드가 경고하네요. 연기가 하늘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당신에겐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지혜를 이 카드가 당신에게 선물해줍니다.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달의 카드는 무슨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달의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만한 사람, 어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 어쩌면 나의 동반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내 소원은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혼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는 나와 동등한 어떤 상대 그 상대와 만남으로써 그 소원 나의 지금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리 이야기하네요. 그러니 그 상대가 나타나기를 내가 가진 아주 유니크한 재능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려보세요.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추석 잘 보내세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추석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할딱 2%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한 발자국 그리고 어쩌면 딱 2%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모자란 것들 제가 축복해드릴게요. 당신에게 조금 모자랐던 것은 아무래도 추진력인 것 같아요. 전차 카드는 강한 행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조금 주저하지 않았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약간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누가 내 등을 떠밀어 주었으면 생각한다면 이 카드가 바로 그와 같은 힘을 당신에게 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카드가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너는 어느 길로 갈지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이상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잡아야 하고요 어쩌면 나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 그것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손안에 마치 들어올 것 같았는데 어쩌면 내 잘못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아서 가슴의 아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내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원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 그것을 얻으려고 할때 거짓말처럼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달 카드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카드를 뒤집어서 그 조언을 확인해 볼게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공포를 극복한다면 내가 포기했던 어떤 것. 어떤 분야를 놓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내가 영영 내가 원하던 것을 다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에게는 분명 그것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있어서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잡았을 때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러니 이미 끝난 것은 없 라는 어떤 옛날 이야기를 꼭 새겨두세요 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쩌면 흘려보냈던 기회를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어떤 순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를 누구보다 강하게 잡아라 그렇다면 당신의 소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추석 잘 보내세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달의 토끼는 당신을 위해 어떤 소식을 가져와, 가져다 주었을까요?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에 딱 부족한 입으로 지금 제 손안에 있는 한 장의 카드로 축복해 드릴게요. 빛나는 여인이 제 눈앞에 보이네요 이 여인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조금 더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해요 사실 이 축복은 그리고 이 소원은 어쩌면 사랑의 소원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바라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눈에 조금 띄게 될 것이고 만약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 나의 창작물,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작품, 어떤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형태가 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이 관을 쓴 여제와 같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과 맞다 있다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에 좀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평소보다 약간 더 주목을 끌게 될 것이며 그런 당신을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할 거예요. 혹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들에 사람들은 매료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달 카드로 마지막 조언을 알아볼게요. 달 카드 주석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다시 한번 사자가 제 눈앞에 보입니다. 이 사자는요 아주 근엄하고요 사자라고 하면 맹수의 제왕이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존재 그리고 그 자체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존재예요. 뒤에 보이는 커다란 황금빛 다리 보이시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언행만 피한다면 당신 은 이전보다 주목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에 없더라도 조금은 겸손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기를 사기에 너무나 좋은 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 힘은 당신을 조금 더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말만이라도 조금은 겸손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이야기들이 당신의 소원으로 당신이 바라는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달이 상냥하게 그리고 환하게 당신에게 비추어 주고 있네요 그러면 행복한 추석 잘 보내시고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때로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딱한 걸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당신의 그한 걸음을 축복해주는 카드예요. 어떤 능력을 당신에게 주었을지 그 축복 열어볼게요.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나요? 어려웠던 상처들이 있나요? 이 카드는 당신에게 그것을 잊게끔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가게끔 인도해주네요. 내가 내 얼굴을 보여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괴로워했던 어떤 고통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칼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끈이 있고 그것이 거의 끊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내가 소원을 이루려면 새로운 소망을 이루려면 그것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당신이 그것들을 잊고 돌아설 수 있도록 새로운 문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또한 보이고요. 끊어내기 어려운 것도 어쩌면 정이 조금 들어버린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공부든 연인이든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있던 곳이 너무나 미우면서도 동시에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야 할 때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을 이루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해요. 그리고 어쩌면 단한 번의 갈질 그것을 카드가 도와준다고 하니 더는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당신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간절한 당신의 소망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숨겨졌던 당신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근사한 존재인 당신은 어쩌면 보물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네요. 당신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세상에는 당신이란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특히 당신의 가까운 존재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간절히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의 곁에 있어준다면 그것이 마음속에 숨겨졌던 소망을, 간절한 그 소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요.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목소리>